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오딘에서 PK죠 브루탈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필드 보스와 보스레이드의 명칭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려드리고요 파티 타겟 파티 타겟이라고 파티할 때 나오는 이 자동 버튼 위에 나오는 이 옵션들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루탈 상태 오딘 PK죠 브루탈 상태라고 부르는데 모드 상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상태가 있고 pk 상태가 있어요 그냥 일반 상태는 닉네임이 핑크색으로 바뀐 것들 닉네임이 핑크색인 분들이 일반 상태 자이 일반 상태에서는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빨간 색깔 브루탈 상태로 변하게 되고 사람을 안 죽이고 5분 동안 있을 경우는 다시 이렇게 일반 상태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위해 제 부계정을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일단은 파티를 파티 하면은 공격이 안 되거든요 파티랑 길드원 공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티 탈퇴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그냥 상대방 누르시면 되고요 공격키를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격할 경우는 핑크색 이름 핑크색 이름을 뜨면은 바로 부르타 상태로 지금 진입되는 중인겁니다 이 상태로 5분간 공격을 안하고 있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이 상태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은 부르타 상태 빨간 닉네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임의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차가 별로 안나거든요? 자 이렇게 닉네임이 지금 빨갛게 되었죠 조롱하기라고 바로 있습니다 조롱하기 누르면 이렇게 <웃음> 조롱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전체 채팅으로는 딱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캐릭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면 이렇게 나오고요 조롱당하게 될 경우 이렇게 조롱하는 그 대사와 함께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브루탈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오 상태가 되었죠 한명만 죽여도 바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디버프가 생깁니다 브루탈 상태라고 떠있죠 어 3시간 동안 이 효과가 적용되고요 지금은 모든 데미지 0.3% 받는 데미지 0.3% 돼있는데 킬하면 할수록 이 버프의 효과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이게 몇 퍼센트까지 증가하는지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구요 아예 꺼져있죠? 마을로 귀환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마을로 돌아가더라도 각 마을에 있는 경비병들이 저를 잡으러 와요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비병이 와서 저를 때리고 있죠 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았네 브루탈 발견이라 하면서 이렇게 저를 때립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경비병 우와 잠시만 잠시만 여기 죽으면 안되는데 아. 자 그리고 브루탈 상태에서 죽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자리에서 현 자리에서 부활하려면은 다이아가 필요하고요 무작위 부활을 통해서 뭐 전체 맵에서 랜덤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아, 죽는 거는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어, 이 돈치 함께 이렇게 상태가 되었네요 여기 어디야 아좀 멀리 떨어졌네. 지역 빠른 이동은 할수 있고요. 자,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장난치다가 친구랑 장난치다가 이렇게 카우가될 경우에는 어이 제한 시간 동안은 지금 포션, 포션 사로 못 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 요툰 하임에서는 저번 영상에 제가 이제 거미 잡는다고 다이빙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확히 그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이 정도 위치 되거든요, 여기 여기쯤에 지금. 그 물약 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암벽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암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 근처에 없어요. 경비병이 없습니다. 경비병이 없을 때 어... 여기 한 마리도 없구나. 이렇게 넘어와서 아, 포션 사는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매하고요 구매하고도 경비병은 오지 않네요 얘 경비병 아니야? 야나 브루탈인데 야나 브루탈인데 오여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경비병한테 안걸리네 아예 오 창고 이용도 가능하고요 뭐야 경비병 이 왜이렇게 허술해 자 브루탈 상태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브루탈 상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후로 지금 1시간 53분이 남았거든요? 그 방법은 좀 여러가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첫 번째는, 그냥 이 남은 시간 동안 기다린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나랑 같은 브루탈을 사냥한다. 일반 유자가 아닌, 같은 브루탈 유저로 공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루탈 유저를 공격할 경우에는 이 빨간색 닉네임에서 주황색 닉네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황색의 닉네임은 브루탈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다. 1시간 이내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주황색 닉네임이 변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한번더 브루탈 유저를 잡게 되면은 아예 브루탈 상태가 해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몬스터를 사냥하는데 약 50마리당 30분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본 결과 50마리당 30분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마리가 잡는지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30분 줄어드는 거는 정확하게는 확인 못 했고요 일단 시간상 아직 1시간이 안 됐는데도 앞에 2시간 52분에서 1시간 52분으로 내려왔긴 합니다 정확히 몇분지난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일단은,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한시간안 넘겼는데, 남은 시간은 한 시간 된거 봐서는, 일단 사냥은 효과가 있고, 아, 지금 같은 브루타를 잡아서 깎이는 거 직접 보고 싶은데, 지금 PK에 막피 유저들이 더 잡은 기록이 있어가지고, 좀 찾아가려 했는데, 둘다 접속 중이거든요?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적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 이 막피해들 지금 오늘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스 레이드와 필드 보스의 차인데요. 이 자, 저번 영상에 제가 이벤트 가든 잡는 이벤트 설명할 때 제가 계속 필드 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정신 명칭은 이 대륙 침략자. 대륙 침략자로 적힌 거는 보스 레이드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깔 깃발이고요. 이 보스 레이드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요. 그 외에 우리 사냥터마다 있는 보스들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깔 마크 이게 바로 필드보스입니다 자 보스가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마크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뿔마크 뿔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마크가 있는 쪽은 전부 다 필드보스가 있는 지역이고요 필드보스가 없는 지역은 이렇게 칼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각 지역에 여기에 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필드 보스들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컷 기준인 건 알았거든요. 잡는 순간 기준으로 몇 시간 뒤에 보스가 젠이 되는데 어 아직 요톤하임 쪽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등장한 것도 못 봐가지고 어 저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잡을 분들을 잡고 다 하겠죠. 일단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시간 체크는 지금 힘들고요. 현재 요톤하임에서는 티르. 티르가 가장 높은데 최대 신화까지 장비가 나온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신화는 잠겨있을거예요 백날 잡아도 저건 아마 드랍이 안될겁니다 보통 초기에는 드랍 다 잠겨있거든요 신화까지 최대한 나온다 하면 은제 생각에는 영웅까지 나올것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1번부터 나온다는거 뎀이.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티르의 재인시간인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시간이 나온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시간 흘러서 또 여러 작업장 분들이 쓰시니까 혹시 그분들이 시간 체크하다가 알게 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티 타겟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티 타겟 자체는 내가 파티장일 경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파티장은 우리 제 부계장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장을 이렇게 넘겼고요 파티장 넘기면은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오면서 두 가지 옵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자, 이맨 처음에 있는 이 아이콘은 파티장이 보고 있는 타겟을 저도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을 제가 이렇게 파티장 타겟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캐릭터 보이시죠? 제 부계정 세인트가 공격하는 거를 따라서 타겟 잡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타겟을 선택하게 되면은 파티장 주변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타겟을 서로 다른거 공격하고 있죠 자, 어디까지 벗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동사냥 범위인 50m 범위로 사냥을 하겠죠 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공유 타겟하고 다르죠 자, 요렇게 하셔야지 서로 경험치 많이 먹거든요 이 파티 효과 보너스 받으면서 경험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근처에 좀 다른 유자가 없다면 은 파티장 근처에서 사냥하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냥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같이 때리면은 또 여기 경험치를 나누게 되거든요 또 같이 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내 캐릭터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거 치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워낙 사냥 빨리빨리 되니까 어? 왜 공격을 안 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기능을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하느냐 던전이죠 정의 던전에 있는 지하가 뭐 현재 7층 많이 이용하잖아요 7층과 지금 2층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7층 같은 몹을 빨리 잡아야 이득인 7층에서 맨첫 번째 파티장이 보고 있는 타겟 공유. 요걸 누르시고 같이 사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속도가 좀더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은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지금 추후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길드 전쟁. 길드 전쟁에서 이제 파티장 타겟 공유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 나머지 파티원들은 그냥 스킬만 잘 써주시면 돼요. 타겟은 파티장만 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쟁 컨텐츠가 가게 되면은 파티장 맡으신 분들이 진짜 운전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 상대방 누구를 타겟 잡아서 먼저 잡아야 되는지 이 타겟 설정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컨텐츠 없다고 심심하신 분들은 길드원들끼리 한번 파티 어, 워리어, 탱커 워리어 넣고 그다음에 팔라딘이나 세인트 힐러 한명 넣고 그다음 에 딜러 두명 구성해가지고 이거 파티 타겟 연습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스 잡을 때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고요. 지금 미리 이렇게 연습하고 체계적으로 다져놔야지 떼쟁할 때좀더 편하게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앞에 말한 필드보스의 젠시간 어, 나오게 된 정보가 있다면 은 제가 한번 직접 그 시간만큼 기다려봐서 정확한 시간인지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르가르드 쪽은 제가 지 보스 한두개는 지금 체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보스까지 싹다 체크를 하고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